자 여기가 베트남 신시가지 어 베트남도 높은 빌딩 많이 보이시죠 에이, 여기가 하노이의 어, 분당처럼 상당히 에, 도시가 새로 개발된 곳이고요 괜찮아요 에이, 잘 사는 곳이에요 자 이제 내부 순환터널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하노이에 비좁은 길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길이 잘 닦여서 이렇게 예, 새로운 도로가 많고요. 자, 저기 베트남 택시 보이시죠? 예. 자저 앞에 있는 건 그랜드플라자 호텔 네 요, 요, 이게 한국 사람이 지은 호텔이고요 여기서 한국 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숙박을 합니다 네 저기는 비나폰 이제 휴, 한국으로 치면 LG텔레콤 같은 휴대폰 회사 지금 한창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고요 네 베트남에도 이제 좀 이제 괜찮은 차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. 아, 뒤 당기야. 그 그램플라자 아 자, 여기 이제 베트남 신한은행을 갈 예정이고요. 이제 은행 업무를 보러. 어? 네, 네, 네. 어, 어. 아, 아. 아, 런터지. 어, 오케이. 어, 공사, 공사. 등라인 담기야, 당기야 오케이. 좀, 아, 좀 나이 아, 좀 나이. 어, 저, 오케이, 저디, 아, 저디. 아, 오케이. 오케이.